타이완 남부지역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그 중에서 까오슝과 타이뚱을 집중적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우선 까오슝 시내에 있는 따뚱공원으로 가봤습니다. 따뚱 지하철역에서 내리니까 곧바로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좋아서 그 여행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서 공원 입구로 이렇게 들어서니까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마치 밀림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걷다 보니까 쭉쭉 뻗은 야자수, 가라수가 있어서 아, 가슴이 후련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호수에서 개구리 울음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보이지는 않고 아, 그 대신 잉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요. 참 풍경이 아담하고 좋았습니다. 자연 습지를 그대로 살린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또물위에 비친 나무 나무 그림자가 아주 볼만했습니다 담비가 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단 어, 하나 껍질을 할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건너편에 있는 문화와 예술센터로 가봅니다 따동 어, 지하철역 바로 근처에 있는 거죠 이 곡선과 직선으로 진 건물인데요 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이 주말에는 각종 공연이 있고요 저도 음악 연주회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고요또그 안에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점심시간에나서 아, 망고 주스와 스파게티로 허기진 배를 한번 달랬습니다 이번에는 아, 거기서 한 10분 정도 그러면 콩이소원 인데요. 우리말로는 봉이소원 입니다. 입장료는 60원 이고요. 아, 입구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림사 후예들 인가요? 아무튼 재미있는 모습이죠. 아, 이거는 어디 나들이를 나가는 모습 같은데 아, 조용히 피해라는 그런 문구인가요? 이걸 본 아, 놀란 표정이 재미있습니다. 아, 이, 이미테이션이 이 맞는데 저마다 표정이 색달라서 볼만했습니다. 어, 예나 지금이나 공부는 재미없었나 봅니다. 아주 졸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어, 이번에는 구산, 우리말로는 고산의시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스즌완역에 내리시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걸으시면 선착장이나 의시장 입구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두의 모습인데, 어, 건물색이 약간 밝은 색으로 노란색 계열이 있어서 아주 그이 두두가 어, 좀이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시장이나 항구를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한 모습인데요. 이 곳곳에 인증사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창고를 개조를 해서 카페로 운영하는데 주말과 평일 운영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커피나 음료를 음료나 이렇게 수산물 선물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페리오를 타고 치진해수욕장입니다. 대싹은 대만돈 3 0원입니요 아, 치진해수욕장 입구입니다. 아,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는데요. 아,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 화산섬이라서 그런지 모래색이 검은색을 띄는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어, 이를 겨울인데도 이렇게 해수욕을 할수 있을 만큼 어, 우리나라 늦, 늦 여름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어, 해가 가느듯 니어니넘어가면서 어, 해수욕장의 저녁노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붉어지는 해안, 해안 풍경이 넋을 어, 놓게 바라보게 고바라보 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죠. 또 야자수가 한몫을 했습니다. 어, 야자수가 있네요. 야경 풍경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 치진 음식거리입니다. 어, 각종 해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마침 저녁 시간이라서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시켰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엉뚱한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쫄깃쫄깃한 맛이 좋은 그런 요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보홀예술구로 가보겠습니다. 연청푸역에서 내리시면 한 4, 5분 정도 걸으시면 되고요. 지금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예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울풍라이 역의 경제철로 내리신 바로입니다. 여기도 막 마찬가지로 옛날 그 창고로 아 예술인들의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 을 개조한 것이고요. 주말에는 이렇게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항구도시다 아 보니까 다양한 배가 올라는 풍경이 볼만했습니다. 또 여기는 딱한교, 우리말로 대한교인데요. 이 다리가 또 풍경을 감춘, 보다주고가오싱에서 가장 높은 85층 빌딩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이 카페와 상점이 있는데요. 또이 옛날 거리를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제 해가 지면 은참 야경 풍경이 멋습니다 특히 따탕교 중심으로 해서 야간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공연도 있고요. 잠시 쉬면서 어,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수도와 그림을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합성해놓고 웃음을 다 내게 합니다.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따이통으로 가봅니다. 요 우리나라 문화정독되는 쯔강호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어, 어, 기차 여행을 떠나고 나는데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침 날씨가 아주 맑아서요. 어, 문개구름하고 야자수, 바나나 농장이 이렇게 어, 펼쳐지는데요. 아, 정말 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풍경에 푹 빠져서 다시 한번 어,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달리시면 이렇게 따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금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을 표시해 놓은 따위에서 따위통은 해변가를 달리기 때문에 해안가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해안가 풍경이 시작되는데요. 아, 바다 색이 참 좋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후련해지고요 아, 정말 기차여행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 굳준 역한 시골 풍경도 아, 가끔씩 나오고요. 어쨌든 바다 풍경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두시간쯤 달려서 아, 따이뚱에 도착했습니다. 따이뚱 기차역에서 아, 이제 산림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였고요. 요금은 22원 대만돈이었습니다. 아, 워낙 넓기 때문에 아, 도보 여행은 좀 무리고 자전거를 빌려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입구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넓은 잔디밭이 벌써 기대를 하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서 아,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봤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가 정말 좋고요. 이 곳곳에 또호수가 크고 작은 호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또 어, 걷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정말 한적해서더 좋았습니다. 예,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은 없는데 분홍색 꽃이 활짝 핀 나무도 있고요. 아, 아름들이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참 좋았습니다. 이 곳곳에 호수가 있고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죠. 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개를 찍혔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세팅을 저도 이렇게 개와 함께 기념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달려봤습니다. 아,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해안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태평양 바다하고 이어지는 것인데요. 정말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이 바다 풍경이 정말 좋고요. 또 해안에는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어, 태, 태평양을 거침없이 달려온 바람이 없었지, 아, 파도가 아주 거입니다 접근하기가 할수 없는데요. 어쨌든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